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째 세 번째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잊어먹으셨어요?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 저희가 한 차례 더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지 저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도 살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지도인데 저희가 알듯이 꼭 기억해야 될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가버나움, 여기 갈릴리죠갈릴리 호수 여러 도시가 있지만 이곳에서 성교센터는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성경도 있고, 여러 이제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죠. 자, 여러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격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또, 또한, 우리의 지식이 정말 충만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런, 여러 이제, 교부들이 쓴 글과, 그 다음에 이제 위경도 읽으면 굉장히 좀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실제로, 엔녹서나 시빌리의 예언 같은 경우는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왜 위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더, 어,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그 이런 글들이 어, 외경이나 위경이 어, 여러분의 이제 성경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랄지 이런 것들 도 읽으면 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지금 있는 그 주석서를 보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성경 이해 이해에 예,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것부터 보면 잘못됩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아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여러 외경이나 위경의 글들을 읽으면 오히려 성경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한 도시들을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베들레헴은 이제, 베드, 어, 이제 이 원어로 보면,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떡집에서 태어나셨죠? <웃음>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주, 주님이, 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세다, 가이사라, 빌리보이고 가나, 가나는 어떤 곳으로 유명하죠?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하셨죠.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인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센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선교센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라신도 있고 여기 대가볼리가 나왔는데 테카폴리스에요. 폴리스는 도시죠. 대가는 시을뜻해요 아마 대가볼리에 그러니까 저희가 요단강 서쪽이었죠. 요단강 동쪽이죠. 동쪽. 동쪽에 대카폴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마 도시가 대략 10개쯤 됐나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네사렛 그다음에 여리고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리고는 옛날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던 곳이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알죠. 지금 다윗왕이 예전에 여부수 족속으로 빼앗은 곳이죠. 그리고 쭉 다윗왕 이후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로 있다가 자 나중에는 A.D. 70년에 이게 이제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죠. 그다음에 나인성하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세차례 배우니까 나인성하면 어떤 건 과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곳이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인성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 잘하는 곳이죠 갈릴리 지역에 있죠 시동과 두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쓰는 페니키아의 유명한 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은 유명한데 거기는 어디의 식민지였죠? 두로의 식민지였죠?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도시가 더 유명할 정도니까 로마가 출현하기 전에 얼마나 페니키아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 수가성은 어디에 있죠? 사마리아에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준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것이죠 예, 대략 이제 도시를 살펴보았고, 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요? BC 4세기, BC 4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아는 옥타비아누스드에요.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토라고 이제 호칭을 불러줬죠. 그, 시저가 암살된 이후에 이제, 안토니우스와 이제 삼두정치 하다가 다 물리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최초의 황제로 등극을 하죠. 예, 이때쯤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언제쯤, 어, 어,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가 아는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통찰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때 유대 총독은 누구였죠? 폰디오스 펀디오, 빌라도죠. 예, 빌라도가 그때 유대 총독이었고, 그때 있던 왕들이 보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에 그그 그 뭐죠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전 지역을 통치를 했고 그 아들 세 명이 헤로다, 헤롯 아켈레오, 헤로필립 헤롯 이세, 헤로다 안티파스가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다가 아켈레오는 좀 무능해서 이게 이제 경질이 됐죠. 그리고 이 지역에 로마의 총독이 파견이 되게 됐죠. 헤로필립 이세는 이제 저쪽 북쪽 갈릴리보다 더 북쪽 지역을 이제 통치를 했고 헤로다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자가 등장을 하죠. 헤롯 로 안티파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아그리빠나 아그리파 2세는 이, 이 사람들 자녀는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처형당했는데 그들 자녀가 이제 아그,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이전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는 북부영 토만 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로마 형제는 옥타비아누스와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총독은 이제 이런 제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폰디오빌라도죠.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유다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헤롯대양, 헤롯아켈레오, 헤로필립 헤롯 2세, 헤롯안디바스 이런 사람들을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제 에루살렘이 파괴됐죠? 이, A.D. 70년이가 이 정도인가요? 베스피아, 베스, 베스파시안이라고 했는데요, 이왕때에루살렘이 어, 파괴돼가 됩니다. 예, 지금 여기에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좀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옥타비아누스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고 어, 티베리우스 2 대왕제죠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죠. 자헤롯가게 복잡합니다. 아주 아주 복잡합니다. 자 헤롯 대왕이 자 지금 보면 지금 헤롯 빌립 2세 드라곤이 이쪽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을 통치한 왕이죠. 그 다음에 지금 아켈라우스도 있고 아켈라우스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경질이 됐죠.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했죠. 근데 여기 미리암네아하고 헤롯 대왕에서 난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 디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배달은 형제인데 이헤로 디아를 헤롯 안티파스가 가로채죠. 그러니까, 이, 이것을, 우리 좀, 요한 선생님께서 참으셔야 되는 지적했다가 참수를 당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살로메. 여기에 이제 살로메가 있고, 여기에 딸이죠. 헤로디아와 헤로필립에게서 난 딸이죠. 살로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살로메는 헤로필립 2세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마, 카비 왕조 연, 연관된 사람이 미리암네 1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난 자녀, 아리스토 블루스나 이런 사람 다 처형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자녀 중에, 자녀 중에 지금 누가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오죠? 예. 이 헤롯의 가그들을 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대에 여러 정파가 있었습니다. 여러 정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정파는 이제, 자, 여기 이제, 하시딤에서 사실은 바리세파와, 우리 뭐죠? s n 파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사실상 아주 정치성을 띈 사람들은 바리세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사두계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면, 오늘날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예수님 당시도 똑같이 있었어요. 바리세파 굉장히 율법적이었죠. 이게 너무 지나치셔가지고, 자기도 지키지 못할 법을 이제 지키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정치성을 띈 이제 집단이었고, 그 열심당은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추구했죠. 우리말로 하면 요즘에 이제 뭐해방시화가는사람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예수님을 이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이죠. 굉장히 너무 율법을 과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더못 지켜요. 율법적인 종교인들을 많이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헤롯당은헤롯왕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죠. s n f 파는 아예 광야에서 단절을 세상과 단절해서 산 사람들이죠. 보시면 여러분이 오늘날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기독교와 연관되어서 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성향의 집단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우리가 어, 어거스틴 이후에 유대의 어떤 절기와 기독교 간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돼가지고 우리에게는 너무 낯선 것이 됐어요. 사실은요. 낯선 것이 됐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니산, 니산. 니산. 이아르, 시반, 시원, 담무스, 담무스, 담무스 압, 압, 압 앨룰, 엘룰, 엘룰 티슈리 헤스반 키슬르, 키슬르, 키슬르 네벳 스바, 스바, 스바, 스바 아다 사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는데 민간력에서는 티슈리월 우리 이제 지금 새해죠. 근데, 종결력에서는 니산이 새입니다. 자, 보면, 니산 올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셨죠. 6월절에,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시반 올에 여기서 한, 77에 49일 정도 지나면 뭐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시반월에 오순절이 있죠.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성령강림하고 연관이 있죠. 예수님이, 아니, 그 모세가 언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오순절명에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죠. 그 다음에 티시리얼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유대 자료를 봤을 때, 아마 이 초막절 금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떡집에서. 덥지. 베들레임에서. 덥지. 덥지. 예,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떡집 출신이에요. <웃음> 자, 그, 그리고 그 아마 예수님이 일림도 이금방에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초막을 지어놓고 출애굽을 기념하죠. 자, 자, 초막을 지어놓고 이제 그 출애굽을 기념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제 영원한 왕국의 상징인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어, 제리마시 천년왕국을 지금 이렇게 세울 것임을 상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나팔절 나팔을 불때 여러분 경고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준비하시고 속죄를 하시고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는 생소한데 수전절이 있어요. 이때 예배가 회복된 거죠. 안디옥 그 어떤, 안디옥 사세의 그런 압제로부터 마카비 왕가가 이제 성전을 수복해서 예배를 회복한 날이죠. 수전절. 이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차 때 보통은 6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데 이때는 수전절에 가셨죠. 다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아달월에 뭐가 있어요? 불임절이 있죠. 불임. 하만이 아각자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일, 일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그걸 기념해서 어, 생긴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구속사고 너무나 어,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보면 이른비하고 늦은 비가 너무 헷갈려요. 항상 자이른비는 언제 내려요? 티 t 리얼의 경작을 위해서 내려요. 왜냐하면 밭을 갈아야 되죠. 한번 예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해 보리를 심기 위해서 예전 제가 시골에 보면, 가을에, 그런 이제, 벼베기를 다 마치면 그걸 땅을 갈죠. 논을 갈아서 이제, 거기에 보리 씨를 뿌려요. 그럼 비가 와줘야 되죠. 그때 온 비는 뭐라고 해요? 이른비라고 해요. 파종을 하고 이제 씨가 나야 되니까. 자, 이른비고, 자, 추수를 앞두고 내린 비는 무슨 비라고 해요? 늦은 비라고 해요. 늦은 비가 내려야 마지막으로 결실을, 그, 그, 열매들이 결실을 잘 맺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져야 돼요. 자. 자, 보면, 유대인의 하루 시작은 언제 시작이 돼요? 밤 6시에 시작이 돼요. 자, 밤 6시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밤 6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 예수님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하고 관련된 것을 한번 마지막 일주일 한번 보실까요? 아마 목요일, 목요일 밤에 니산월 14일 오후 3시에 6월 절 어린 양을 이제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계산법이 있는데, 한번 좀 봅시다. 이걸 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체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이때 지금 뭐죠? 금요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노론로 말하면 목요일 밤부터 이미 금요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닛산월 15일에 오전 6시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9시에 오전 6시가 0시정 오전 9시면 3시정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채용당하시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시계로 말하면 9시에 9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자 그리고 이때까지가 리사월 15일이죠. 그 다음 토요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월절 날에 정확히 돌아가셨어요. 자,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갈릴리 방법, 다음에 여기는 유대 방법인데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약간 지루하시겠지만 그 한번 지금 이제 중요 부분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순서를 한번 쭉 볼게요. 복음서 내용을 자 예수님께서 먼저 준비를 하시죠. 준비를 하는데 뭐가 나오죠? 요한이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 자 요즘 교회에서 너무나 듣기 어려운 어려운 단어인데 회개하라고 나와요.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요, 요한이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회개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고 했어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 마귀가 나타나도 예수님을 이어가죠 뭐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가 죽게 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그러자 마귀가 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 주더라. 그러므로 내가, 내가 내게 가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그러자 그가 주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죽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그로 택일의 수가 넓여 가리신 산들을 아이가 올라가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에다 함께 마귀가 모든 오이 시험을 마친 후 잠시 오이 동안 주를 따라가더라 하여간 마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금식도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한 해 위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건 저한테 먼저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음. 그러면 주인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제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해 위한 그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심판.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제가 누가복음 6장 6장 47절로 4 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내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니 이는 그 집이 반석에 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있으면곧 무너져서 그집에 파괴됨이 크이라고 하시더라.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가시덤불이나 바위이나 땅 위에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상수은 말씀에서 하신 결론을 말씀, 결론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 우리는 믿는 자라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건 한번 의심해 봐야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까? 행해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의 종.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질문. 여기 말씀하실 게,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그 당시 유행하던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로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세례 요한 이래가지고 구원까지 이룰 뻔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도의 대가가 나오죠. 뭐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죠. 예. 그 다음에 성교의 사명, 그 다음에 성부께 대한 그리스도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어 이제 기도의 형태와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을 좀 볼까요? 자, 우리 2절로 사자는 주기도문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웃음> 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문이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게 되시옵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쵸? 자, 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도의 형태는 뭐죠? 주기도문과 같은 형태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응답.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가 있는데, 자이거 뭐죠? 그 아버지께서 이미 아세요. 우리의 구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고, 자.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 기도의 응답이 성령이야 성령. 사실상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것.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의 기도의 형태는 뭐죠? 주기도문. 기도의 형태는? 주기도문. 기도의 응답은? 성령. 예. 자, 여기에서 저는 벗어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형태는 주기도문에 다 요약이 되어 있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 성령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기도로 돈과 재물을 구했다 큰일 납니다. 하늘에서 돌덩어리, 금덩어리가 어져서 우리가 벼랑마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세불 논쟁과 그 결과, 다음에 선지자 연나의 표적이 있는데, 예. 선지, 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고기도 더러웠으면, 연나를 그냥 뱉어보세요. 이못 먹겠다 하고. 예. 실제는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연나가 수월, 아마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연나의 표적, 표적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사건으로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빛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다음에 바리새인과 논쟁인데 참 악한 사람들이에 성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달달하듯 다 외웠을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들인데 참그 알아봤어요. 물론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 그러지를 못했죠. 바리새인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특별히 기억에달할건 우리가 염려의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염려 안 하시면 돼요. 아멘. 오늘부터 염려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적, 이 시대의 표적, 그다음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르그의 비유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제자도의 대가 <웃음>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오케이.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일을, 다 이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뭐죠?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게뭐 때문에 안 두려워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다 이를 수도 더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의 것에 너무 잡혀있다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자도의 대가는 무시무시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이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그쵸?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잡신을 섬기지는 못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거죠. 아멘 아, 이성경의 답이 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나 뭐뉴웨신이나 이게 잘못되는 걸알 수가 있는거예요 자, 율법과 이혼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1.1핵도 다 완수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죠. 예수님의 법은 구약의 율법은 쩔리가할 정도로 세요. 예, 누가 그런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다 용서해 주신다? 천만에요. 하나님 죄인 싫어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을 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리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자, 그리스도한테 이혼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대답하세요? 불법, 불법이에요. 결혼하셨으면 사셔야 돼요. 불법이에요. 이혼은 어떤 식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음란한 경우에 떠나가 버리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혼은 하여간 여러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 여러 가지 저희가 주님을 모르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익스큐리가 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의 법은 구약일 법보다 훨씬 더 세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는 자가 결혼을 했다면 이혼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자매님이 자기가 원해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전 남편과, 그리고 재혼한, 그 남편이 재혼한 여자까지, 아내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안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족하죠. 이유 없이 화내시면, 화내면 환해면 안 돼요. 이유 없이 우리 형제자들 화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자의 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자의 날이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하세요. 누가 보복하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보복하세요 주님의 권한을 여러분이 찬탈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는데 잘못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시면 안 돼요. 자, 주님이 하셔야 돼요. 심판은 심판은 누구에게? 주님.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받고 여러분 이제 계속 대풀이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외우게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선포했죠. 대답하세요. 틀려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성령이 임해서 성부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음에 광야에서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시죠. 세례 받고 시험 받은 다음에 사역이 시작되는 이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사약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갈릴리 사약을 시작했고 고향에서는 천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레이 누구죠? 마테죠. 마테. 세리 마테를 부르시고 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병든자를 고치는 게 맞아요. 병든자일때두눈깨 맞아요. 그치. 고쳐야죠. 음. 이 바리새인 이 너무 갈 때까지 간 거죠. 다음에 열두 제자를 선택을 하시죠. 그 다음에 십 뿌리는 자. 어떤 비유? 십 뿌리는 비유? 좋은 밭 바위,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길가. 그렇죠. 예수님의 참 가족 주의 말씀 행하는 제자들이 참 가족이에요. 자연까지 예수님께 순종하죠.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자, 혈루증 여인도 피가 멈추게 해버리시죠. 자, 열두 제자의 파송, 다음에 세례요 한의 참도, 사실상 여기 오, 오병이었는데, 사실상 명수로 치면 2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남자만. 어, 5천 명이니까 아마 2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보세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가이사의빌립포에서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의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아래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해야죠. 페트로스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을 페트라 이 페트라를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건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사단의 계획들을 멸하는 거죠. 사단의 계획이 뭐예요? 종교를 통합하고 세계의 정부를 세우려는 거죠. 교회는 그걸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힐링 좋습니다. 그건 교회 안 가도 딴데 가도 더 힐링 받아요. 교회가 힐링에 치우쳤다 조금 의심스러운 교회 원래 목적을 회복하 교회 원래 목적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에,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순환을 세, 세 번째까지 다 예고를 하세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 모세를 만나죠. 그 다음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간질 귀신이 들렸나요? 이아야나보고 짤짤미 믿음이 없는 세자들이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자그 다음에 그 와중에 누가 크냐고 권력 다툼을 하죠. 네, 보세요 인간의 모습을 장난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간에 누가 크냐고 권력 다툼을 하죠. 그 다음에 겨자1 이후 부자 청년과 만났죠. 부자 청년은 참. 참 신앙적인 사람이죠. 뭐 때문에 도망가요? <웃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부자 청년 보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죠.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머니, 돈, 돈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간다니까 도주하는 거죠. 자 순서대로 쭉 가봐요. 예루살렘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또 이런 질문을 받죠. 무슨 권위로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답변을 하세요? 세례요한의 그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 일일도 대답 못하지 나도 대답 안 할게 하고 끝내죠. 자, 부루한 농비의 농부의 부유.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명확한 답을 주시죠. 자그 다음에 부활 문제 다이자선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지금 뭐죠? 이 마태복음 24장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이건 믿어야죠. 당연히 이걸 레퍼런스로 다른 것들을 해석해야 해요 자, 6월절의 음모. 이제 예수님이 주의 만찬 드시고,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를 하시죠. 체포되고, 빌라도의 신문이 있고, 사형 언도 닿고, 온도 받으시고,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고, 매장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쭉 여기 비교가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연대가 나와있는데 이건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이것은 이미 존재를 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제가 존재를 한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기록돼 있을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걸 빌미삼아 이 사람들이 바울서신이 먼저 쓰여있다고 해가지고 바울서신을 가지고 사부금서를 해석하야 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부금서는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적혀있죠. 그러면 바울서신서나 다른 성경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부금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미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은 전재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것을 그냥 그냥 이 연도에 작성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 좀 보면 지금 마태복음은 뭐가 강조되어 있죠? 예수님이 뭐예요? 왕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여와의 호종또 구원자로 비유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걸 이제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 주세요. 보세요. 마태는 왕. 누가는? 마, 마가는 종.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 인간이시다.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부검사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지인지, 예수님이 왕이시며, 종이시며, 인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다 봐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 복음과 공간 복음이라 하면 마테마가 누가죠? 요한복음을 비교를 해보면 주로 공간 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한 걸 주로 많이 보여주세요. 요한복음은 유대. 유대에서 활동한 걸 많이 보여주고 공간 복음서는 왕국으로 강, 킹덤을 강조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격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 복음 또한 예수님의 인자로 예수님을 본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데 사실상 이 요한복음은 성경에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사부검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세상에 어떤 다른 존재를 봐도 우리는 사부검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봐야 되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살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유대 풍속을 모르면 생뚱맞는 이야기죠. 유대인은 이렇게 결혼 풍습이 있죠. 먼저 신부 아버지를 만나 신부 집에 가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지불하고 그러면 내가 다 집이나 이런 게다 마련되면 다시 오겠다. 신부 데리러 오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신부가 아 신랑이 갔다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지만 다 준비 끝나고.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게 예수님의 제림이에요 사실은 그럼 신부는 그 사이에 바람피면 돼요? 돈을 적고 우상을 적고 그럼 돼요? 안돼요? 안되죠 누구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신랑. 신랑을 기본인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걸 모르다보니까 엉뚱한 행위를 많이 해요 혹시 이야기 듣고 회개 할 생각에 갑자기 나면 회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거룩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다른데에 마음을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위에 다른데 마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족보가 어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또 어디에 나오죠? 아니, 이게 창세기는 나오고 마태복음과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어, 여러분도 지금 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나오죠? 또,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 복음에 나오나요?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자,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자, 누가 복음 어디에 나와요? 예, 찾아보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틀려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어디쯤에 나옵니까? 예,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3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보십시다. 보세요. 아담부터 아담이 이제 범죄한 연도가 언제쯤 되죠? BC 4000년경 되죠. 응. 아, 미스터 에이 언제쯤 태어나죠? 응. 한 10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태어나나요? 빛 아, BC 한 3500년경인가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벙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아담이 빛이 4,000년경에 죄를 보면서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노아는 언제쯤 태어나요? 빛이 2,500년경이죠. 맞나요? 오, 대답이 전혀 없네요. 아브라함은 언제쯤 인물이에요? 빛이 2,000년경이죠. 홍수가 언제 있었어요? 빛이 2,500년경. 다시 가겠습니다. 아담이 언제쯤 태어나죠? 죄를 짓죠? BC, BC 4 0 0 0년경 자, 그 다음에, 미스터 에녹은 언제쯤 인물이에요? BC 3,000년경. 자, 미스터 노아는 BC? BC 2500. 예, BC 2500년경에, 자, 다시 정정합니다. 자, 아담은 BC 4000년경에 죄를 짓고 시간세계에 들어왔고, 음. 아마 에녹은 BC 3500년경 음. 인물 같아요. 그 다음에 BC 맞나요? 노아가 BC 3000년경에 태어나죠. 음. 그 다음에 600살 정도 되니까 BC 2500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있죠. 그쵸? 음. 그 그렇죠? 다음에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인물이죠. 2, 2, 2, 자, 이때는 전 인류를,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2000년간은 전 인류를 좀 다루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어, 어디까지? 자, 여기 보면, 쭉 여기에 마태, 마가, 마태 누가 복음이 족보가 나오죠. 자, 족보가 지금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헨리라고 나왔죠. 헨리는 누구예요? 마리아 아버지죠. 자, 헨리가 누구예요? 마리아 아버지고 헨리의 사위가 누구죠?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안 쓰고 요셉을 헨리 다음에 요셉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몇천 몇천 년 정도 돼요? 2천 년 정도 되죠. 자, 잘 보세요. BC 4000년부터 BC 2000년까지는 전 인류, BC 2000년부터 AD까지는 2000년은 유대인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AD 1년부터 여기 2000년은 누구죠? 다시 전 인류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 지금이 종말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게 계산적으로 딱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든 인류를 다루셨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을 다루었다가 다시 모든 인류를 다루는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말 가까이 왔어요. 물론, 100년 이후에, 2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가까이 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보면 여기에 보면 구약의 본문이 있고 어, 그 신약에 인용됐고 예언의 성취를 볼게요. 자 여기에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아들 개념은 오더라는 게 선보다는 오더 개념이 라 강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실은요.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를 다루고 있고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는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미스터 데이비시 있죠.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인데 동정녀인 마리아를 우리가 숭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일 뿐이에요. 신, 신으로 신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떡집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애굽으로 피시라는 것까지 나와요. 다음에 에레미야의 헤로당이 이 라마에서 애국가하는 소리가 있을 거다. 어린애들을 살해할 것이란까지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렐에 거으셨다는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예, 주의기를 예비하는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쪽 자에언대엘리아 세례요한 말라기 전부 우리가 배웠죠. 다음에 성전 정화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이미 이 구약 예언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부절절이 나와 있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시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예언이 다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 보면 자 스가라에서 예수님이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신 그리스도가 나와있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스가라에 체포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까지 나와있어요 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인들은 다 창으로 찔렸죠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창으로 찔렀죠, 그냥. 피가 나와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죠. 네. 자 보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승귀, 다음에 가룟 유다 배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구약에 전부 다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여러분, 그, 메시아의 신 이제 예수에 대해서 구약에 나와 있고, 사실 여러분이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나와 있다는 걸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배웠죠. 다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또 대풀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대풀이 시간인데, 아까 공간보금서를 보고, 장소를 이제 보면서 한번 보면, 예, 대풀이 해야 돼요. 완전히 외워버려야 돼요. 그 순, 시퀀스를다 여러분이 사건의 이벤트의 아, 시퀀스를다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자, 세례 받고 어떻게요?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어디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어요? 가나. 그다음에 니고데마와 대화하시고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나사를해서 배척 받으시고 네 명의 어부들이 예수,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누구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지금 제가 선교기지라고 이야기했어요. 1차 갈릴리 선교여행 시작하시고 세리마테,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죠. 열두 제자를 뽑으시고 산상선교를 지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 예수님께 향유를 묻죠.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자, 2차 갈릴선교여행을 하시고 하나님 왕국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 잔잔하게 한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버리시죠. 12명을 파송하여 선포와 치유를 행하게 하시고 이후에 이제 세례요한이 헤롯대왕에게 처형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리를 거두고 4천명을 먹이시고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죠.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당할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공생의 연도표가 나왔는데, 이제 이고난중화을좀 보겠습니다. 고난중화을 보면, 자, 일요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죠. 순서를 잘 보세요. <웃음> 괜히. 하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월요일에 그 다음에 성전을 척결하시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권위를 물어봤다가 엄청 당하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마리아가 향유를 보세요 보세요 화요일입니다 지금 수요일에 예수를 잡을 음모를 꾸미죠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어떤 시험 관란에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수요예배를 드리세요. 이때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몄어요. 나쁜 놈들이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생기를 하시죠. 겟세마의 동생 기도 하시다가 체포되시죠. 네, 그 이제 우리 목요일 밤인데. 목요일 밤은 사실 유대력으로 말하면 금요일 아침이죠. 금요일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체포되셔가지고 사내들에서 공예에서 신문 받으시죠.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세요. 이 급박한 일주일간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무덤이 텅 비었고 막달라 마리가 정원에서 예수님을 보죠. 몰라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열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 중몇 명과 대화를 하시고 올리브산에서 하늘에 계신 성부께로 승천하시도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시죠? 자, 보면,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의 이제 6월절이 이제 세 차례 중요한 게 있죠. 첫0 6월절, 다음에 2차 6월절, 근데 이제 3차 6월절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갈릴리 지역에 계시죠? 수전절 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세요. 수전절 때 이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해석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해하시기 편해요. 자 고난주간 봅시다. 이제 아까하고 대풀이에요. 여러분 대풀입니다. 자 배단에 도착해서 자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하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성전을 착결하시고 올리브산에서 어떤 설교를 하세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죠. 6월절 식사하신 다음에 배반당하세요. 체포돼가지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러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자, 시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아비유 값진 진주비유 그물비유 시가 자라는 비유 포도운 품꾼비유 달란트비유 열마나 여러분 얼마나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이것들다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이 비유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의 사단의 나라와 함께 이제 공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는 한은 정말 사단의 덫에 걸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에 섞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셔야 돼요. 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지옥가세요.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가 이 썩어질 세상에 뜻을 주시 않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정말 거룩한 삶을 살리라고 우리가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 비유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빛진자 비유, 잃었던 아들 비유. 자, 자 탕자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인 비유도 나오는데, 자 탕자 비유에서 이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마시고 꼭 돌아오세요. 거금을 우리가 잃었던 자라면.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마세요. 아멘. 자, 비유가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열 처녀 비유,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비유, 뭐, 다음에 두 아들,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 자, 이런 불의한 청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웃음> 죄송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있어요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럼 그 조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죠? 맞죠?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세요 어려워요. 근데 지켜야 돼요안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요? 성령 네,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부단히 죄와 엄청난 투쟁을 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열천녀비율은 이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민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정을 하셨어요. 너는 내 신부다라고 했으면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거룩하게 자기를, 자기를 가꾸고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연이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자연이 작업을 이렇게 해야 하죠. 자연, 자연도 결국 주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죽음도 누구의 권한이에요? 살고 좀더 예수님 권한이에요. 자연도 예수님 권한, 병도 시형한테 예수님 권한이 권한에 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이죠. 자, 자연을, 자연도 순종했죠. 병들도 순종해요. 자, 죽은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려버리시죠. 자,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이런 은사를 은사의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 은사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왜? 뭘 위해서?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은사는 주어지게 돼 있어요. 혹시 여기 혈육병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혈육병이다 치유될지어다. 자그 다음에 죽음의 병을 가진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지어다. 귀신들린 사람들 손얹 언제 세요 다들 예수님을 명하느니 귀신들은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이 육적인 소경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들도 눈이 뜨일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모든 병마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한두 건을 이렇게 고치신 게 아니죠. 아주 그냥,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정하는 것, 다음에 병든자를 치유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것. 이 사역으로 요약이 좀 됩니다. 보세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 자 헬라이 님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았죠. 어떤 비유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이스미다 칭찬을 받았죠. 음. 백부장도 칭찬을 받았죠. 이방인인데 음. 그 종이 치유를 받았죠. 자 이게 <웃음> 말고의 귀를 누가 잘랐어요? 미스터? 파트로스가 잘랐죠. 음. 엄청.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진타 혼났죠. 이분이 이제 거룩하게 될 즈음에도 성경이 안 나와요. <웃음> 베드로는 모든 케이스에 우리의 모든 실수의 길을 다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예, 여러분, 이상 우리가 성경개관 세 번째를 마쳤습니다.